세창하는 부분 있나요? <웃음> 한번 아, 해 주세요. 먼저 유튜브 각인데. <웃음> <가기인데>? 오데 오프라인 힐링 랜덤 채팅. 비긴 어? 뭐지? 저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네. 음. 짧게 한번 불러 볼게요 음, 시작하는 거예요? 네, 그럼요 음. 구름 낀 하늘은 음. 왠지 음. 네가 살고 있는 네. 죄송합니다 아 이게 디스플레이가 <웃음> 긴장되는 미녀분들이라서 그런가 봐요 세창하는 부분 있나요? <웃음> 세창하고 싶요 아, 세창하고 싶르실래요먼산 <웃음> 언저리마다 다 아시잖아요. 한번 아, 해주세요. 완전 유튜브 각인데 아, 유튜브 각. 어? 갑자기 이러면서 누가 유튜버야? 이런 <웃음> 아니에지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들 마저도 다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. 삶의 작은 문턱조차 십 살이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다고 하소였을까?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먼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줄 아는데 난왜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, 하지 못했나. <웃음> 아, 유통감 나왔다. 아, 너무 반응이 좋으셔가지고. 아, 감사합니다. 앵콜, 앵콜. 앵콜이요? <웃음> 네, 아, 좋죠, 좋죠. 아니, 옆에서 리액션 너무 좋아. 아, 진짜. 아, 리액션 잘 해주시면 좋다고 빗속에서 <웃음> 아세요? 이문세. 아, 이문세알아 그거 한번. 요 해주세요. 비내리는 비넨이는... 아, 네, 네. 어이 부분도 떼창있나요어그 <웃음> 부분이야. 그 부분이야. 아 혹시 떼창 매니아신가요? <웃음> 어 예. 떼창이 어요 빗속에서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대 모습 생각해 둘수 없었던 그때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온종일 피 맞으며 그대 모습 생각해 떠 나야 했나요 나의 말 이렇게 뱃속에 담겨두네 흐르는 눈물 누가 닦아주나요 그는 뜨거운 눈물 보가는 저 많은 사람들 누가 내 곁에 와줄까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때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가슴 깊이 생각하네 <웃음> 고마워요. <웃음> 고마워요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반응들이 너무 좋으세요. 우리 진짜 라이브. 아 진짜요. 잘생겼다. 감사합니다. 아 제일 듣기 좋네요. 침 <웃음> 저격.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따뜻해서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요식처 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말안 해도 는빛으로다니까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그날 모든 순간 함께해 yeah. 와와예알수 yeah. 없는 미래지만 내꿈 속에 있는 지금 순간 순간이 영원했으면 해오갈게 <웃음> 바람이 좋은 날에 눈부신 <목소리로> <곳인> 어떤 날은 <날엔 목소리로> 너에게로 <목소리로>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, 모든 순간 함께 <목소리로> 너무 잘하십니다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아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만 불러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